이른 봄몇 송이 꺾거다 너의 방문 앞에 두었어 긴 정실 컷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있겠다 별 띄운 여름 한곳 따라다 새다 녹아 버릴 텐데 너는 아직 혼자 쉬고 싶은가 봐너 없이 보는 첫 봄이 여름이 괜히 왜 이렇게 예쁘니? 다가기 전에 널 보여줘야 하는데. 음 내게 기대어 조각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